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의 일본의 지진 패턴은 동일본대 지진 구마모토 지진 당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3의 강진 발생 전후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한 것도 똑같습니다. 최근 일주일에 네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바누아투 근처의 파푸안 뉴기니에서 대규모 화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3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올때 보이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이 뜰 때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사리때는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고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지진들이 사리기간에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결국 기조력이 강해질수록 지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천체가 중력이 센 천체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기조력이 세지고 이인이 결국은 천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장기, 중기, 단기적인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또한 2월 21일에 미해연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이상진역까지 발생하였으므로 단기적인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2월 15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2월 17일에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일주일 전 3월 이후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근처의 강진 이후에는 2주 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모레 3월 11일 금요일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지진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비슷한 지역과 시기에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